뭐야 이 시간에? 아니 이 음. 뉴질랜드에서 편지가 왔는데? 신편지요? 응? 신편지? 아니 아니 영상 편지가 왔어요. 알지? 뉴질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네. 그 배우로 온 친구. 살짝 밝았던 게 그거? 어 그렇지 네. 어 기억나 안나 네 갑자기 영상편지가 온 거야 네.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비싼 레슨이 내고 배우가서 이거 뭐 제가 본인 자세가 안 나온다 네. 뭐 이럴까봐 네. 어뭐 컴플레인 거는 줄 알았어 사실? 네. 깜짝 놀랐다니까 어, 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감동 먹었잖아 감동 먹었다고 응. 어? 한번 봐볼래? 네야 내가 가르친 게 그대로 게임에서 나오는 거야 봐봐 자자이 어. 어. 진짜 알지? 응. 네. 지금 봐봐 나르시무자 왼팔 촥 계속 가슴 열고 자 때려요 이거 봐야 야, 백스윙 보이지 응. 손목 코킹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백스윙 최대치를 만들고 응. 그다음에 팡 때리고 바로 브이치킹 하면서 딱 손목 세고 어때 오. 죽이지 응. 끝났잖아 아. 끝났잖아 아. 응? 이십 명 손이네 어. 아이씨 혹시. 그래 소망이 아. 아. 아. <웃음> <손아이> 명수니 <웃음> 기가 막힌다 어때 까 막힌다. 그렇지. 자두 번째 동작 봐봐. 두 번째 동작 또. 코킹한 상태로 팔을 때리고 바로 아... 어 구이체킹. 손목 세는 거 봐봐. 그렇지. 네. 감동 보았잖아. 뭐 끝났어. 이지 응. 샤... 때리고. 어... 손목 <웃음> 때리고. 손목, 손목 세워주고. 어 아, 여기 저기 지금 보이지 보이지. 너무 잘세워지네 그렇지. 거. 왼팔로 가슴 열고. 자 백스윙 크게 만들고 손목 어. 때리고 어세워주고 야 뿌이지 그 이제 제대로 교정해놓으니까 응. 어그렇 남아 있는 거거든 어때 아. 자세가 끝났으니까 <웃음> 랠리도 끝났겠어 아 그럼 그래서 아, 끝난 거지 죽이지 응. 어때 아닌데요 어나이 정도야 어, 어. 역시 감사합니다 아나 아, 사실 이 친구 네. 연락 은는 저는, 왔...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. 어. 아, 좀 멀리 좀 가봐. <목소리> 부담스럽다. 아, 이 친구 깜짝 놀랐다니까. 연락, 연락 왔을 때. 왜요? 아, 깜짝 놀랐어. 불안, 불안했어. 어, 그렇지. 어, 자세 안나온다고 할까봐. 어... 게임할 때잘 나오지? 어, 이게 중요한 거거든. 원리에 맞게 교정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게임할 때잘 나오는 거야. 이미 그냥 몸이 거네, 이제. 어, 아 이미 그냥 몸에 뱅 거네. 그렇지. 몸이 뱅 거네. 뉴질랜드에서 뱅기 타고 얼마 한 거지. 그렇지. 응. 어. 코트웨이를 누비는 이꽃사슴을내만드는놓 거지. 그렇지. 어떻게 괜찮았어? 어우, 뭐, 어, 이 정도야 내가? 네? 그래, 그래. <웃음>